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. 오늘은 이 고체 물감으로 불가사리와 소라를 한번 그려볼게요. 오늘의 준비물에는 이 고체 물감, 또 워터브러시, 그리고 이 물, 물통. 엄청 귀엽죠? 물을 닦아낼 수 있는 수건 하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워터브러시 대자랑 소자 하나 준비했는데, 대자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칠할 때 좋고 이런 소자 붓은 좀 좁은 면적을 세밀하게 표현할 때 쓰면 좋아요. 이렇게 대자 하나, 소자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중자나 대자짜리를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 좋아요. 큰 붓은 넓은 면적도 칠할 수 있고 물을 조금만 묻히면 은 좁은 면적도 칠할 수 있긴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작은 붓은 좁은 면적밖에 못 칠하기 때문에 그린그린인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꼭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대자를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펜델에서 나온 워터브러시고요. 다른 리뷰 영상을 보고 이게 가장 괜찮아 보여서 저는 소자, 중자, 대자 세 가지를 다 사놨어요. 근데 저는 중자만 보통 쓰고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오늘 첫 게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걸로 물을 한번 채우고 시작할게요.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록 해주면 이렇게 물이 채워진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닫고 여기서 꾹 누르면 물이 살짝 나와요. 이렇게 그리고 얘가 촉촉해졌죠. 이렇게 해서 물을 잘 묻혀주신 다음에 파란색 불가사리를 한번 그려볼게요.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한 색으로 넓게 좀 형태감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점점 진한 색으로 가면서 좀더 세밀한 묘사를 들어갈게요. 실제화를 그릴 때 팁은 어, 여기 물을 묻힌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. 그 다음에 물이 다 마르기 전에 계속 면적을 좀 넓혀 주면서 칠해주면 물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지 않아요. 벌써 불가사리가 하나 나왔어요. <웃음> 완전 초간단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. 가장자리에를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불가사리 위에 세밀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,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물감을 찍어서 바르게 되면 번져서 지저분하게 나와요. 그래서 어, 그다음에 이 소라 먼저 칠하고 있다가 다 마르게 되면 위에 또 세밀한 표현을 해줄게요. 소라도 파란색인데 약간... 또 파란색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청록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. 물이 없을 때마다 꾹꾹 눌러주시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중간중간 짜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. 물통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. 물감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팔레트에 물통에 수건에 휴지에 준비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워터브러쉬랑이 고체 물감 팔레트만 가지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도 쉽게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카페에서 휴지 같은 거 주잖아요, 음료 시키면. 어, 거기다가 그냥 닦아내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수채화 작업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. 소라는 이런 모양으로, 이런 각도로 한번 그려볼게요. 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색, 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물을 조금 더 짜주고 조금 더 연한 발색으로 좀,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가려면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칠해주시면 돼요. 아 이거보니까 그짤 생각난다 권상우씨의 소라기 알아요 <웃음> 그짤 처음 보고 진짜 웃겼는데 수채는 요 가장자리를 그냥 남기, 남겨서 남 그려도 너무 그 맑은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불가사리가 다 마른 것같으니까 세밀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불가사리 사진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아, 실물 사진이 너무 좀 약혐이었어요.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약간 소보로빵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토돌토돌한 돌기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.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, 실물 사진은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모형이라서 그런지 다섯 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지금 상태가 완전 달라요 지금 새거 뜯은거 완전 하얗고 얘도 언젠가 얘처럼 되겠죠 <웃음> 좀 세밀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요 위에다가 약간 물방울처럼 하얗게 하고 싶은데 수채화는 흰색 위에 올리면 은 흰색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더라고요. 약간 올리나 마나 한 듯한 느낌?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은 흰색 젤펜 가지고 위에다가 물방울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요 여기 안닿게 지금 아직 다안 마른 상태여서 여기 안닿게 조심하시고 내가 조심해야지. <웃음> 여기 안닿게 조심을 하고 보겠습니다 어, 벌써 예쁜 것 같은데? 어 근데 생각보다 흰색이 좀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의 착각인가? 아직 안 마른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. 다 마르고 나면 흰색이 흰색 물감이 아주 감쪽같이 없어지더라고요. 제가 몇번 사기를 당했어요. 물감한테 특히 흰색 물감 진한 색 위에다가 밝은 색을 올리면 진짜 안보이긴 안보이더라고요아 근데 세밀한 표현하기에는 요 붓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쁘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물통 하나 꺼내기 싫어가지고 집에 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 물 조절도 사실 잘 안되고 물을 계속 닦아냈는데도 물이 많아요. 아까 아까 분명히 전 여기 발라, 발랐는데 발 없어졌어요. 약간 헛짓거리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? 안 되겠어. 이거 그냥 바로 위에다가 젤 펜으로 그냥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물방울의 그림자 같은 느낌을 진한, 진한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. 약간 돌기 비슷하게 돼버려서 약간 좀, 좀 징, 징그럽기는 한데 괜찮습니다. 이 위에다 흰색을 올리면 괜찮아질 거예요. 이 겟리롤 펜으로 여기 물방울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아 그래 바로 이마이야이 하얀 게 올라갈 때그 쾌감 알죠? 근데 뭔가 이 상태도 예쁘긴 한데 음,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여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 라인을 한번 넣어볼게요. 막상 넣었는데 이상할 수도 있어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어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색감, 이 색깔의 대비. 아까는 좀 심심해 보였는데 이 라인이 하나 들어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까보다 확실히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. 진한 색을 칠하면서 그 흰색이 다 덮혀가지고 음, 흰색으로 한번더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진한 색이 다 마르기 전에 이 디테일을 한번 살려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무늬가 막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최대한 예쁘게 한번 살려볼게요. 저희가 다시 재구성하면 됩니다. 오 괜찮은데요? 이렇게 하고 얘 옆에도 물방울을 뽀글뽀글 그려줄게요. 제 순발력 봤어요 찍혔나 찍혔나 <웃음> 물방울 원 하나 그리고 안에 그림자 조금 원하는 곳에 그림자 찔끔찔끔씩 넣어주면은 멀리서 보면 물방울 느낌이 나요 <웃음>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여기랑 여기에도 물방울 한번 칠해 볼게요 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. 좋았어. 저는 마음에 듭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물방울을 한번 그려볼게요. 약간 물방울 성애자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 그리고 싶은데다가 그리다 보면은 재밌어요. 생각없이 그리다 너무 많이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좀한번한 한 번씩 이렇게 멀리서도 좀 보고 하시면 더 괜찮아요. 마지막 디테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게 경계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진하게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. 여기가 아직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랑 소라를 완성을 했습니다. 어때요? 쉽고 간단하고 엄청 예쁘죠?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집에서 한번 불가사리랑 소라랑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. 이게 이게 또 힐링 맛집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. 안녕!